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1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클럽입니다. 어, 여기가 1월 13일까지 헌터가 어, 글쓰기가 정지됐었잖아요. 어, 이제 어,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이번 회차부터, 어, 이번 회차부터는 어,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어, 이 필출 삼수클럽은 3월 13일까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3월 14일부터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생각이에요. 3월 13일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기존 권리회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보상 차원에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어, 3월 13일까지, 어, 기준 방식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필출 삼수클럽은, 어, 이 시간 이후로는, 어, 신규 가입은, 어, 안 받겠습니다. 어, 거기는 이제 용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그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 유튜브 정책에 따라서, 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그, 어, 요런 게 있어요. 멤버십.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 이 멤버십은, 어, 그, 이제 그 멤버십이 되시려면, 어, 그 화면 아래에, 화면 아래에 가입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어, 그렇게 하면, 어, 그, 해비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해비를. 해비를 내셔야 되는데, 그 해비를 이 헌터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어 유튜브와 아, 나눠 갖는 거예요. 유튜브와 유튜브 회사 본, 어, 회사와 어, 제가 나눠 갖게 되는데 어, 그걸 어, 유튜브에서도 어, 그 이거를 운영 이런 이런 이한 제도들을 운영을 해야 유튜브 그 회사도 살테고그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드는 이 헌터도 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어, 이 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어, 그 대가를 그거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받 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래서 그러한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서로가 그 뭐냐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유튜브는 유튜브 유튜브한테 유튜브대로 어, 이 헌터는 헌터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어, 어느 정도의 어, 예, 어, 수입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 헌터가 지금 주로 유튜 로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로또 방송을 하죠. 하는데 이 로또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엄청난 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헌터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양이 많아지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이제 촬영 기사도 고용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 그래라다 보면 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그 수입원이 이제 수입원 룸, 제, 아, 수입원의 일환으로 어, 유튜브에서 아, 멤버십 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어, 헌터 LTV 멤버십 회원은 어, 나누리 회원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나누리 회원이요. 어, 그러면 어, 이 해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해비에 대해서 해비를 내신 분한테 내고 멤버십이 되신 분한테도 또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터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유튜브와 헌터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그 수입원을 창출해주신 어, 나누리 회원님들께는 또그 나름대로의 또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여기 특혜가 있습니다. 어, 특혜는 이제 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하나는 어, 유튜브 멤버십 기본 정책에 유튜브의 멤버십 기본 정책에 따른 어, 특혜입니다. 그건 뭐이 로또 방송이 아니더라도 일반 유튜버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 회원이 대, 어, 댓글을 달으면 거기에 가서 바로 어,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겠다. 뭐 동영상을 신규 동영상을 우선 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아주 단순한 어 그런 것들입니다. 그 기본 정책은 당연히 헌터도 헌터 l t v 도 해야 되겠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여기는 로또, 로또를 목적으로, 로또 당첨을 목적으로 모인 어,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헌터도 이제 로또를 지금은 어떤 주는 사고, 어떤 주는 안 사고 이렇게 어, 했는데, 어, 이제... 어, 이 멤버십을 개설하면서부터는 이제 매주 살 거예요. 매주 이제 만원 정도씩 살 겁니다. 두 장씩 어, 사서 사는데, 이 헌터가 고정수로 가져가는 수를, 고정수로 가져가는 수를 이 나누리 회원님들께는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영상으로, 이 나누리 회원님들만 보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 어떤 어 어떤 주는 고정수를 한 개밖에 못 잡은 주도 있을 테고 어떤 주는 세 개, 네 개까지 잡은 주도 있을 테고 헌터가 그 잡는 고정수를 어, 그대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서 어, 왜냐하면 고정수 세 개를 잡고서도 1등을 헌터가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헌터가 1등을 하면 그냥 헌터 혼자서 해버리면 되는데 롯도를 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 고정그룹 잡고서도 아, 1등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헌터가 1등할 보장이 없다면 우리 나누리 회원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1등을 하시라고 어느 분이든 1등을 하시라고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터가 되면 제일 좋겠죠. 헌터가 1등이 되면. 그러나 헌터가 안 기왕 안 된다면 그다면 음 우리 나누리 회원님들이 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일반 사이트에서는 조합을 나누어 드리는데, 그 조합은 빈깡통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빈깡통을 처음 뭐 20조합, 30조합 나눠주는, 우리 사이트에서 1등 나왔다. 어, 예를 들어서 뭐, 헌터도 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헌터는 지금 1000조합 정도만 분양하면은, 거의 매주 1등 나올 것 같아요. 헌터가, 뽑아내는 필출 삼수로, 삼수그룹들로 천 조합만 조합하면은 그 속에 매주 1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터가 그, 어, 올리는 자료 보시면, 어, 그 확인하실 수 있죠? 어, 천 조합 정도면 뭐 1등 충분히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럼 그천 조합을 막, 마구 뿌리면, 뿌려도 그 중에 1등이 한명 있는 거지, 어, 받는 분마다 다 1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빈깡통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천 조합만 뿌리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30, 어, 45개에서 뭐 10개 제이수 빼내고 그냥 막 뿌리거나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그거는 신뢰가 안 되죠. 그렇죠? 헌터는 그러한 빈깡통 조합을 드리겠다는게 아니고 어, 이 고정수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터가 고정수 한 개를 드리면 다섯 개는 이제 본인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헌터가 고정수 3개를 드렸다면 본인이 3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헌터가 고정으로 받고 가는 수를 그대로 드려서 이 멤버십 회원님들께 보상을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매차 핵심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 자료는 뭐냐 면 하면 헌터가 고정수 한개를 드리고 핵심 자료 어, 셋 중에 하나, 또는 뭐둘 중에 하나, 어, 뭐 많으면 넷 중에 하나, 이거 핵심 자료를 드려서그 나머지 수를 찾는데, 나머지 수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그 멤버십 회원님들이 기왕, 아, 로또로, 로또를 목적으로 모이셨다면, 가능하면 빨리 당첨되실 수 있도록 이 헌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별도로 더 자세한 것은 어,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해놓겠습니다. 어, 이 멤버십에 대한 거는요. 여하튼 이 헌터는 어그 유튜브와 이 헌터가 어, 그 해비를 나누어 가져서 가짐으로 해서 일정한 수입이 창출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어 우리 회원님들은 어 거기에서 어 이거와 같은 어, 특혜를 받으셔서 어,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대박을 이룰 수, 이룰 수 있도록 어, 그 지원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헌터는 유튜브가 목적이지 로또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터가 당첨 못될 바에야 어, 우리 회원님들이 당첨되시고 대신에 헌터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거에서 일정한 수입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헌터도요. 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슈퍼챗을 개설했습니다. 어, 헌터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이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실시간 방송을 개설하면 은또 어, 슈퍼챗으로 어, 그 회원님들로부터 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 이 슈퍼챗도 역시 헌터가 다 갖는 게 아니고 어 유튜브와 나눠 갖는 거예요. 유튜브와 나눠 갖는 겁니다. 어, 헌터가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뭐냐면 헌터, 헌터의 헌터그 은행 계좌를 어, 게시해 놓고 어, 거기서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어, 이 어, 네이버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 글쓰기가 정지당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정상적으로 어, 하려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정책에 따라서 따르면서 헌터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고요. 그 이해해 다음에 한 가지 또더 덧붙인다면 이 멤버십이 이 멤버십을 개설했다고 해서 기존 유튜브 방송하는 거에서 그 부실해지거나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어, 기존 유튜브, 유튜브 운영 방식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 멤버십한테는 어, 지금 기존 있는 것보다더 알찬 것을 드리겠다 이런 거지. 어, 지금 여기서 방송하던걸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 이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이 멤버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 만들어서 자세하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멤버십에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화면 아래에 가입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거기에 이제, 거기에 가입 절차에 따라가서 따르시면 되겠어요. 어, 1050일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처음서부터 보신,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 이 수들은, 약수로 보이는 거예요. 규칙수입니다, 규칙수. 어, 규칙수는, 그, 로또가 그 인공지능을 갖지 않은 이상에는, 어, 그 규칙은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보통 4회 내지 5회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어, 이 규칙으로 4회 이상 올라간 거를, 아,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깨질시기가된 것들이죠. 그렇죠? 규칙이 깨질시기가된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걸 고정수로 가져가시는 분이 있죠. 아, 그분은 이제 로또를 그 인공지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로또를 오래 로또에 막푹 빠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뭐냐면 아, 로또가 마치 사람보다도 더 지능이 높은 것처럼 로또를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로또는 로또 집 아, 그게 사람은 아 인공지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가끔 맞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이제, 왜냐면 규칙이 4회 정도 연속이 됐는데, 이게 또 연속될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져갔더니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 생각을 오래도록 합니다. 그것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가 맞춘 적이 있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수만 이제 골라가시는 거죠. 아, 그거는, 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 규칙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수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수는 아니고 잠시 빼놨다가 빼놓고 다른 수에서 안 보이시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어, 헌터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한개 내지 세개 정도는 그 규칙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그걸 보고서 이제 실제로 로또가 그 규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어, 로또를 우상화하다 보면 그래. 우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자료는 어, 대상수가 42인데요. 어, 5연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5연속 올라갔어 수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 이제, 약수로 헌터는 분류를 했는데요. 어,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뭐냐면, 5연속, 연속으로 올라간 수가,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연속 수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두 개가 있는데요. 어, 그, 버리실 때, 어, 그 뭐냐면 아주 충분히 살펴보시고 버려야 됩니다. 어, 지금 5연속 수가 지금 이제 6연멸인가 7연멸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시기가 이제 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네, 주의하셔요. 이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연속 수가요. 어, 겁니다 여기는, 어, 퐁당퐁당 5연속을 갔어요. 어, 대상 수는 17입니다. 어, 여기도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난 주에 헌터가 말씀드렸죠, 퐁당퐁당 수가 지난 주에 4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데저 지난 주에 퐁당퐁당 수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오면 어, 얘는 이 퐁당퐁당 이 수는 어, 이 자료는 어, 연속해서 나오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지난 주에 실제로 나왔잖아요. 연속해서 나왔어요. 38번이 나왔습니다. 헌터가 복귀 방송에서 그걸 말씀드린다고 하는 걸깜빡했거든요 지난주에 38이 풍당풍당수였는데 또 나왔죠. 이렇게 붙어서 나오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 풍당풍당수는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제 2연속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 회차에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최장 3연속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2차에는 퐁당퐁당 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 7 하나고, 이건 또 4연속이 아니고, 이제 5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5연속 수가, 어, 그, 지금 이제, 출하 시기가 꽉 찼는데, 어, 42하고 이 17하고 두개가 5연속 수입니다. 이번 2차에. 그래서 42하고 17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 퐁당퐁당 수가 만약에 이번 2차에 이게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앞으로 4, 5주 동안은 이제, 어, 편안하게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물론 조심을 하셔야 되죠. 조심을 하시되, 어, 그래도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놓으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연속 나왔습니다. 현재. 퐁당퐁당수는요. 이번 2차 주의를 하시고요. 일단 약수로만 빼겠습니다. 어, 다음은 오늘 헌터가 그 멤버십, 어, 그 설명 안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 그, 작은 흠결들은 오늘 설명을 빼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세요? 자 여기는 3번입니다 대상수가. 여기는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약수로 빼면서요. 이거는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3번은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올라왔어요 어, 자료가 이렇게 두 어, 개가 있습니다. 어, 헌터는늘 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료가 두 개에 따라서 이거는 완벽한 제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 지난 2차에 38이 그랬잖아요. 어, 자료가 아마 지난 2차에 두 개인가 세 개가 중복이 됐을 겁니다. 근데 38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퐁당퐁당수가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수가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중복이 돼도 나올 시기가 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로또는 인공지능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 규칙이 규칙을 일정한 흐름을 타고 가고 있을 뿐이지 그 흐름도 딱딱 수학공식처럼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중복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제이 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30번은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사연 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이트가 한 사이트가 접속이 안 돼서 어 이제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이제 바꾸었죠. 그림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2 2입니다 여기는 좌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어요. 어,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다 어, 진행하면서 오늘은 이제 어, 시간이 시간을 멤버십 설명하라고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오늘 작은 흠결들은 오늘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주중에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22도 일단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역시 13도 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28이죠. 28. 어, 이것도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이건 두 계단 타기를 한 거예요. 다음은, 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우측으로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죠. 어, 38입니다. 이거 어, 또 역시 최수로, 어, 잠시 아,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약수로요. 다음은 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4번인데요. 4번은 좌측으로 사연속 어, 올라갔습니다. 좌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죠. 해서 어, 이것도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대상수가 44인데요. 어,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으로 갔습니다. 어, 이번 2차에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으로 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35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에는 약수가 총 11개입니다. 지난 회차에는 그 그림을 그못 보여드렸죠. 한 사이트 헌터가 가져 이 자료를 조사해오는 어, 약수 자료를 조사해오는 어, 찾아오는 그 사이트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어, 그림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차에는 어, 그 사이트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서 어, 이제 어, 이상 없이 이번에 차에는 그림까지 다 보여드렸죠. 어, 여하튼 어, 헌터가 어, 우리 어, 구독자분들께 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회차는 약수가 총 11개인데요. 안정적인 필터는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는 0에서 2 또는 1에서 3인데요. 어, 이 약수가, 이 규칙수들이, 어, 기운이 많이 빠져 있다가, 어, 이제, 지난 회차서부터 기운이 살아났죠. 저 지난 회차부터 이제 그런 기운, 그런, 그런 게 감지됐습니다. 이제 기운이 살아나는 게 감지가 됐는데, 그래서 지난 회차에 세 어, 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운이 이렇게 살아, 살아 있다가 한두주 살아 있다가 다시 기운이 이제 완전히 또 떨어져요. 이렇게 그것도 흐름을 타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이 차에 또 한번 어, 강세로 나오려는지 아니면 이번 이차부터는 다시 기운이 빠질려는지 지금 세 개가 나왔던 얘얘기는 기운이 살아 있어서. 어, 되게 이렇게 기운이 살아있으면 길어봐야 두 주입니다. 두주 내지 세 주. 그런데 이제, 이번 에차는 어, 어그 이제 두 주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추이는 하시되, 이 헌터는, 어, 그 공격적인 필터 범위를, 어, 1에서 2로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당할 것 같아요. 1에서 2로요. 어, 그래서, 어,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은 1에서 3 내지는 0에서 3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11개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조심하, 아, 저,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 이 11, 어, 개수가 적다고 해서 적게 나오고, 많다고 해서 많게 나오는 게아니라그랬죠그 때문에, 어, 필터 범위는 늘이 필터 범위 중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그 어,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은요, 어, 그러면, 어, 화면 아래에,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 옆에, 가입, 가입 버튼이 하나 떴죠? 가입, 여기 하나 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에요. 이렇게 하고, 이 멤버십 제도가 신규로 만들어졌다그래서 기존 방송하던 유튜브 영상이 부실해지거나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이 헌터는 그런 사심을 가지고 유튜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기존대로 운영을 하면서 어, 이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드리겠다 이런 뜻인 거니까 아,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 거기에 가입을 안하셨다그래서 불리해지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